현재 온도이도 28도. 2 9도야 29도. 차 막힌다고. 4시간 걸린다. 4시 걸린다고 지금. 지금 출발하는데도. 야, 진짜 아침부터 지금 차가 많네. 원래 차가 많지가않은는데 아니 알코피 맛있네요. 맥심이야. <웃음> 맥심. 맥심. 자동차 사고 발 구간입니다. 커피는 뭐죠? 맥심. 맥심. 나 여기 시복인 줄 알았어. 빨대 봐요, 빨대 유리예요. 야, 유리야? 환경 생각해야지. 너무 막히는 거. 난아이 나는 마야 카띠기. 아이시리 손놀림 손놀림 보소. 지금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드디어 8시간만에 도착 <웃음> 아착야원야원런그야마야똑랑 똑같아 <웃음> 엄청 유명한 곳이라, 마감을 했는데 저희가 엄청 자주 온다고, 제발, 달라고, 어, 대기표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찡얼찡얼 돼서 저희가 받았다고 해요. 진짜 다행이다. 정말 여기 못 와서 못 먹었으면 진짜 울할 뻔했어. 아, 애들, 친구들이랑,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꽃이 예쁘다. 이게 무슨 이야 가자미. 하나, 둘, 셋, 넷, 범일 대물. 완성. 그렇지. 우리가 왜 여기를 계속 오자고 했는지 알겠지. 나. 아. 힐링되는 공간 논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뻥집이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여운풀이 뻥집 졸기 밖에, 그게 아니라, 아, 비가 너무 많이 와. 뿔때 꺾인 거여서. 나무 짠! 기 쏘기. 이렇게 생으로 나와서 영상 찍어야지. 제가 블러드 처리해나 블러드 처리하라고. 자체만 처리해줄게. 이걸 마스크로. 먹어볼까? 진해. 응. 개 진하네? <웃음> 어떻게 알았어, 너? 빈티? 좀 진해. 그걸 말해줬어, 개 진하다. 고 <웃음> 자, 빵 골라봐. 작은 거, 큰 거. 큰거 아니야? <웃음> 소식하는 거지, 소식 <웃음> 오. 어 까끗해. 음. 나무 나왔나 봐. 너무 음, 맛있어. 이제 안에 되게 쫀쫀해. 야, 왜 이렇게 쫀쫀해그 떡인 줄 알았어? 응. 시해롭게 빵도 요렇게 <웃음> 맛있다. 음. 아, 나 먹었던 초밥 아, 빵 중에 제일, 제일 맛있어. 어, 서울 가장 맛다 너. 이제 인사요 우리 야, 직접, 이제 인사야. 이게 띵내철잖아 이제. 띵 <웃음> 어, 엄청 크잖아. 아주 흔들리지 않들지 않아. 아주 로들리지않지리지지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너무 좋다. 파도가 많이 없어. 와이 없어, 파도가. 저요 그래, 우리 이제 서핑 가 하고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데 밖에서 먹을까? 우와! 어후! 와우! 와해 와우. 와우. <웃음> 나온다. 와, 멋있게. 뭔 되게 푸짐하다 아, 카메라 돌아간다 <웃음> 잔 찍고 먹어 짠아 응.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둘이 그렇게 먹어야지 알지? 기다려 하나 둘어 네, 어. 근데 거기 이제 해두장 넣어가지고 부러워 세장어세 <웃음> <내 생각도. 웃음> 장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운돈도 좋잖아 하나 <전화. 웃음> 셋! 오.. 아! 어.. 오.. 어.. <Rein absorber> 맛집의 냄새가 나는 곳 아침부터 사람이 엄청 많아 가기 전에 밥 먹고 가려고 나왔어 푸르르다 푸르르다 나왔다 아잘 n g 양양 n g Yang Yang Yang Yang Yang y 안 n g y a 제 g y a n 가 Yang 어제 제가 좀 밀렸던 일 처리도 좀 하고 그리고 한 새벽 3시쯤에 잔것 같아요 근데 몸이 너무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정말 많이 부어 있어요 회사는 퇴사를 했지만 제가 또 따로 어 이것저것 일을 좀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또 업체에 미팅이 있어서 또 지금 또 미팅을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비가 와요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양양에서도 비가 왔고 오늘도 서울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온다 제가 오늘 샤넬을 발랐는데 오랜만에 르지 코코 플래시 요거를 발랐어요 97번 한동안 요거 쓸것 같아요 너무 예뻐 그쵸? 되게 투명하고 립밤 같고 컬러도 너무 예뻐서 저랑 좀찰떡인것 같아가지고 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미팅이 다 끝나가지고 미팅이 다 끝났습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진짜 너무 피곤해요 이제 바로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양양 가는 날 진짜 날씨가 좋았는데 둘째 날 너무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나 저희 바닷가에서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비를 뚫고 그 비를 뚫고도 진짜 엄청 또 탔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초로 피부를 좀더 케어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자라가지고 미용실 샵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셀프로 집에서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셀프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좀 사와 봤어요. 이거 하나로 될것 같아요. 제가 좀 단발머리 1회 사용이라고 적혀져있어가지고 단발머리 1회 사용 가능. 저는 리치 오렌지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양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조금 밝은 오렌지 브라운이었어가지고 거의 오렌지에 가까운 브라운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브라운인 것 같은데? 그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 샤워를 하고 지금 이제 머리를 마, 말리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좀잘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뿌리가 확실히 어, 잘 안된 것 같네요 제가 음 이제 좀 씻고 나서 얼굴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좀 피부가 좀 점점 뭐라 그래야 되지? 더위에 되게 지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양양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양에서 비가 오는 날서핑을 하기도 했는데 그 피부가 뭔가 확 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위에도 지친 내 피부에 수분 공급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스킨케어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급한 마음에 탑에 갈 시간이 없어서 또 셀프로 염색을 또 해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토너 패드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과 향이 나가지고 사용할 때 사과즙을 먹는 듯한 느낌이라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향이 일단! 잔여물을 제거를 해줄게요. 토너 패드 쓸 때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번더 모공을 케어를 해줘요. 플랫한 면으로 한번더 결정리. 이거는 너무나 토너 패드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나서 피부에 어느정도 흡수를 시켜요. 피부에 어느정도 흡수시키고 제가 양양에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가는 날 제가 아침 7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시간이 걸려서 갔어요. 또저 혼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졌고 일단 저희는 7시 반에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내비에서도 3시간 반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빨리빨리 갈수 있겠다 그래도 조금 막히겠지만 그래도 금방 갈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8시간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원래 예약했던 서핑마저도 다 못했고 아무것도 첫날은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들 지쳐가지고 차 안에서 원래 마켓도 가려고 했었는데 마켓도 가니까 아예 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날부터 뭔가 계획이 되게 많이 틀어져서 첫날은 진짜 다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번 영상은 얼루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플로디카 제품이에요. 이게 퍼스트 토너로 사용하는 토너인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피부가 여름이다 보니까 되게 지치고 뭐 뭔가 건조하고 뭔가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만나게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이랑 이제 영양 공급을 해주는 토너예요 그래서 벌써 사용도 이만큼이나 했어요 우선 용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벗겨낼 수 있게끔 또 제작이 됐는데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된 제품이고 비건 화장품에 인공향료, 뭐 파라벤 등 22가지 프리 제품이고요 성분마저도 너무 착한 제품이에요 근데 심지어 미세플라스틱 프리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설립된 인증기관에서 미세플라스틱 프리로 또 인증된 제품이라고 해요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안도 중요하지만 첫 단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마른 피부에 수분기를 쫙 열어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 제품이 수분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형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세럼 같은 이런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쭉쭉 그냥 툭툭 흐르는 그런 토너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쫀쫀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토너와 세럼의 약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손에 이렇게 바로 사용 안하고 피부에 바로 이렇게 덜어내면서 충분히 피부에 흡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퍼스트 토너 피부의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원래 그거 있잖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기초의 첫 단계가 뭐다? 바로 퍼스트 토너예요. 보통 사람들이 토너 패드만 딱 사용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수분을 꽉 채워줘서 피부를 좀더 메마르지 않게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낙 건조한 타입이니까 퍼스트 토너를 꼭꼭 챙겨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여름에 피부가 다음날 일어나도 되게 촉촉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레이어링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저는 그날 양양 갔다오고 나서 확실히 얼굴이 뭔가 좀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원래 뜯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전 여기에 충분히 적셔서 팩처럼 사용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해서 팩처럼 사용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더 저는 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올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 퍼스트 토너를 진짜 금방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에도 한번더 레이어링.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가지고 약간 긴급으로 수분 충전을 해줘요. 좀 약간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했거나 제가 또 테니스를 하잖아요. 테니스를 좀 했거나 미산성이라고 해서 pH 5에서 6.5 사이예요 그래서 미산성에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성분 자체가 연꽃켈러스 배양추출물 92%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고농축이라는 거. 성분 자체도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만 함유가 되어있어서 되게 순하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면 이렇게 해주면 진짜 여기에서부터 뭔가 탄탄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거는 이렇게 롤링을 해서 피부에 흡수를 시켜줘요. 제가 이번에 양양에 가가지고 사실 영상을 되게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되게 계획들이 많이 틀어진 상태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도 갑자기 딱 일어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확실히 피부가 확실히 수분이 꽉 차있다 수분기를 내가 터놨다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수분을 꽉 채워줬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콜라겐 제품을 좀 찾아보다가 콜라겐이 피부 속까지 흡수돼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는 콜라겐 제품이 어디 없을까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거든요. 바로 라보페 제품이에요. 패키지도 되게 약간 감성있지 아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되게 앙증맞게 생겼죠? 피부 탄력과 항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피부에 올려 쓰는데 저는 사실 화장품을 되게 아껴서 쓰는 타입이아니어서 사실 이거 한 펌핑으로만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게 아낌없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불가사리에 콜라겐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인데 제품력과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에요. 이게 불가사리가 믿을 수 없는 재생력으로 개체수가 정말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어민들에게도 되게 많은 피해가 또 가고 해양생물에게도 많은 피해를 또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불가사리들을 소각을 시키면서 소각 비용도 되게 들고 환경 오염도 하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되게 유해한 불가사리의 콜라겐을 추출을 해가지고 만든 업사이클링 화장품인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아주 뿌듯해요. 이 불가사리 콜라겐의 장점이 뭐냐면 주름 억제 활성과 항산화 그리고 이 순한 성분뿐만 아니라 이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 TDS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패키지에도 보시면 페넬라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피부 침투의 페네트레이션과 콜라겐의 합성어라고 해서 페넬라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술력이 피부 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수분을 꽉 채워준 후에 주름이라든지 탄력에 고민 있으신 분들 이제 우리 20대 중후반부터는 탄력과 주름에 좀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웃음> 이런 콜라겐 제품을 사용할 때 얼만큼 깊숙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콜라겐까지 딱꽉 채우고 나서 크림까지 너무 리치하게 바르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크림을 살짝 가볍게 올려주는 아주 가벼운 크림을 올리거든요. 이거 딸로 제품으로 요게딱 올리면 되게 쿨링감 있고 약간 젤 같은 타입이어가지고 가볍게 올려서 코팅막을 형성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약간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청량감이 있다고 해야되나? 아까 제가 피부에 바르기 전과 후 이렇게 확실히 다르죠? 이래서 진짜 기초는 정말 탄탄하게 발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확실히 탈색을 되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이제 두피에 되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샴푸하고 컨디셔너 제품들도 정말 다양하게 쓰면서 정착한 또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요게 어, 핑큐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샴푸고 이게 컨디셔너인데 우리 두피에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바로 우리 면역력. 바로 장벽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를 해주고 염증을 또 억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이거를 막 너무 깨끗하게 씻거나 너무 자주 씻어내면 유익균과 유해균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피부에 뭐 장벽이 무너지듯이 이 두피에 있는 장벽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피에 있는 유익균은 살려주고 유해균은 없애주는 그런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핑큐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핑큐의 컨디셔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케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사용하고 또 따로 트리트먼트 써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컨디셔너의 역할도 하면서 두피 케어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초와 허브 성분의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을, 유익균을 보호해주는 컨디셔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큐 제품 모두 설페이트, 실리콘, 어, 파라벤 성분들이 완전 프리! 그래서 특히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피를 케어를 하면서 컨디셔너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보통 이렇게 쓰시고 나서 따로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따로 트리트먼트를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극손상 모뭐 아니시면은 아이 컨디셔너로만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형 자체도 꾸덕한데 너무 꾸덕하지 않은 약간 크림 같은 그런 제형인데 이게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약초의 느낌의 그런 브라운 컬러를 볼수 있고 향은 약초 막 이런 향 한방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쿨링감이 도는 그런 향이 되게 많이 나서 두피에 딱 올렸을 때 내가 지금 헤어 마사지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걸 사용하고 나면 특히나 여름에 너무 좋아요. 샤워하고 딱 나오면 와 두피 지금 스켈리한것 같다. 지금 두피가 너무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진짜 딱 샴푸랑 이 컨디셔너를 꼭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두피 케어를 좀 하고 싶은 제품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제품이 진짜 최고! 씻으면서 두피 케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 내일 모자에 또 일을 보고 또 점심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려고요. 오늘 벌써 지금 새벽 2시 거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 약속이 있어요 음 미팅 겸 약속이라고 해야되나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토요일인데 날씨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엄청 우중충하네요. 살짝 편한 자리가 아니어서 점심 먹고 어, 후다닥! 빨리 와야 될것 같은 느낌? <웃음> 제가 좋아하는 목걸이 요거 하고 왔어요. 모기 물렸는데 모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간지럽고 물집 같은 게 잡혀가지고 모기가 아닌 것 같아. 이 밖에서 물렸는데 벌레한테 물린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오늘 약속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게지요그래 네. 나름 조금만 감가지고 그러니까. 주중에 엄청 레인지가넓고 이동 뭐 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중에 주말에는 에서거쉬고 제주도 아주 많이 시요 음, 때문에 더 많이 가요 제주도 좋아하시니까 원래 응, 응. 제주도에 집도 있었고 나중에 뭘 촬영을 한다 하도록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점심 약속이 엄청 길어졌어요 뭐 일적인 얘기도 좀 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지금 머리부터 막 얼굴 다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 이제 오늘은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번 양양 브이로그부터 그다음에 저희 일상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